그냥은 습관의 한진에하 교육이 희망수 있는데, 그장은그 친구들과 함께 우리에게 도움는게 아니라, 다시 돌아서 만난 습관을 보하는 어떤 영화를 는지 그래서 우리가 또 니로부터 모든 것들을 견고히 보고 우리가 응. 우리 자신을 아는 것들을 는 거죠. 또 그것을 그것에게 진정하는 이을가 있다면 우리 인상과 사실이 저번 했을 때는 틀어내가나없애 네. 네, 네. 네. 네. 한다고 그래서 네? 그 결과? 네, 이 어, 네. 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특혜가 내 아, 네, 고그 네. 놀라운 차단이 될수 있는 아요안녕하세 어, 그러지 네? 어대게보얘기 했지만 그래서 그 습관은 특히 서학적인 주제이고 그리고 그것은 또한 응? 중요하고 승부한 응? 특징이 일반 일상생활 그 새로운 유럽 철학자들은 주장하기까지 응? 그, 했던 그 많은 종교 종교 운동에 많은 성상들이 같은 것이로 습관은 뭐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우리 시간이, 시간을 거쳐서 변화를 기까지 계속되는 우리의 정체성은 응? 어, 습관의 완강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음, 그렇죠. 그래서요? 또뭐 이게 만약에 사실 이상을할수 있고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네. 그 습관, 습관의 애매모호함과 음. 불공평함은 그렇죠. 네. 인간의 개성이라는 네. 그것을. 그렇죠.